안녕하세요 10월 16일 마스터클래스 FX와 함께하는 가성화폐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이오스를 한번 분석해보고 또 시나리오를 써보면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가격이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어 가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식으로 말이죠. 현재도 역시 첫번째 터치 두번째 터치 그리고 추세선을 세번째 터치하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만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지지선 또한 가격이 존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와 아래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이와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추세선을 뚫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항선을 하나 그려볼 텐데요. 이 구간, 6873의 구간, 이 구간과 추세선이 만나는 이 부분을 가격이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격이 브레이크 앤리 테스트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힘을 더 받는다면 여기서 다음 레벨까지 850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장기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는요. 가격이 5835레벨의 지지선 구간을 뚫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레벨이 6400레벨에서 5800레벨까지는 꽤 갭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락 추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에 이어서 꼬리를 만들고 밑으로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4시간이나 1시간 차트로 보실 때는 여기가 지지선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가 지지선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6120이 어 마이너 지지선이 되겠고요. 5835 레벨이 메이저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5800 레벨과 6100 레벨을 박스로 묶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존을 형성하고 가격이 일단은 내려간다면 5800 레벨까지 내려갈 것을 예상하시고요. 거기서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는 역시 메이저 지지선, 메이저 서포트 레벨인 5800 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잡으셔야 하락 추세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역시 위로 올라갈 때는 추세선, 그리고 저항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음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두시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일단은 이 존인, 서포트 존인 보시는 것 같이 6400레벨에서 5800레벨까지 그 존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과 같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선에 위치해 있으며 지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색 박스가 추진과 같이 175레벨에서 1 5 0레벨에 서포트 존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레벨을 일단은 뚫고 리테스트를 하여야 밑으로 내려가 전 레벨이었던 아주 끝자락인 12레벨까지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격이 지지선을 존중해주고 있는 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칠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선 일단 그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저항선을 뚫는 가격의 모습을 보여야만 가격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레벨은 250과 추세선이 만나는 이 구간. 이 구간이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확정 지을 때 가격이 여기서 이, 이 구간을 부수고 올라가서 다음 레벨 367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리테스트 다음 레벨까지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다음 레벨까지 계속해서 지그재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더리움의 상승 추세를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 바닥을 치는 것은 가격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75레벨에서 1 5 0에 지지선 그리고 지지존이라고 하죠. 서포트 존이 레벨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밑으로 내려가는게 확정된다면 브레이크 리 테스트 이후 다시 한번 전 저점이었던 아주 바닥 8레벨 12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섣불리 거래하지 말아주시고 브레이크 리 테스트 기다려주시는게 이더리움으로서는 현명하니까요. 일단은 250레벨의 이 초록색 원이 있는 구간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여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마의 구간인 175레벨에서 150레벨의 지지존, 서포트 존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를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똑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죠. 하락 추세,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장 최근의 것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서 추세선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더블 바텀을 형성하였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리플 바텀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선 그리고 지지선을 존중을 하면서 하나, 둘, 세번에 존중을 하여 53레벨 50레벨의 지지선 이 구간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이 지지선 구간이 뚫린다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간, 내려가는 라이트코인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내려가기 전에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라이트코인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선 이 지금 형, 형태가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인데 가격이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보시는 것과 같이 저항선 또한 뚫어 주셔야 합니다. 63 레벨에 저항선까지 뚫어 준다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75 레벨, 그다음에 뭐90 레벨, 다음 레벨인 109레벨 이런식으로 계속 올라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격의 본성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또는 반등을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위로 올라가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위로 올라가는 가격의 본성을 이해하시고 어 라이트코인 또한 잘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또한 지금 현재 중요한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 저점이었던 전의 전 저점이었죠. 510 레벨 구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현재는 저항선이죠. 가격이 브레이크 그리고 리테스트를 하는 구간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저점이었던 300레벨까지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300레벨로 내려갔을 때 트리플 바텀이 형성되며 여기서 지지를 받아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서 블리쉬 인걸핑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저항선 위로 올라간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일단은 전 고점이었던 884레벨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리플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위로 올라가서 884레벨에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레벨을 그 저항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그 다음 고점이었던 1032레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리플도 또한 가격의 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저항선, 지지선, 추세, 추세선을 아주 잘 존중을 하고 가격이 그 가격의 본성에 따라서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래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레벨 3개 880레벨 510레벨 그리고 300레벨이 있고요 300레벨까지 내려간다면 트리플 바텀 이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볼수있겠고요 여러분들 저항선을 다시 브레이크하고 리테스트 한다면 88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이오스를 분석함으로써 이번주의 가성화폐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일단은 서포트 존입니다. 서포트 존. 보시는 거 같이 꼬리가 형성되어 있는 이전 저점. 이 부분이 일단은 서포트 존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대는 4,100 그래서 4,100에서 5,000 레벨까지 이 구간이 서포트 존이 되겠고요. 현재 가격이 상승 추세를 따라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까지 로우를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Symmetrical Triangle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고요. 위로 올라간다면 이 삼각형을 뚫고 Break Retest 이후 다음 레벨까지 올라가겠지만 일단은 메이저 레벨을 잡아본다면 이 구간 비썸으로 해서 그런지 많이 없네요. 큰 구간만 잡아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9,800레벨, 12,000레벨, 16,000레벨까지. 자, 저항선 세 개를 그려봤습니다. 자, 지지선은 5,000에서 4,200레벨.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박스 구간이 아주 강한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간다면, 일단은 트리플 바텀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5 0레벨 아니면 내려간다면 4천레벨까지 내려가겠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저점보다 더 내려가게 된다면 기록은 없고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찍게 되기 때문이죠. 영이 가깝습니다. 그렇게 이오스가 간단하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노선은 5천에서4천레벨이 지지선 구간 지지존 마지막으로 트리플 바텀을 치고 위로 올라가게 될수 있는 기기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일단은 트라이앵글 패턴 만들어졌고요. 그 위로 그게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음 레벨인 만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오스의 움직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본성이 나오죠. 지그재그 움직임으로 움직인다. 일단 여기서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 12000레벨.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지 못한다면 반등을 하겠고요.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저희 16,000레벨까지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오스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비썸으로 여러분들 분석하지 마시고 이오스는 달러로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기록 자체가 차트 기록 자체가 일단은 17년 2월 7월 2일까지 7월 2일부터 현재까지 나와 있는 EOS의 차트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EOS는 달러로 공부를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뭐 다른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록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남지 않고 이 정도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달러나 유로 이런 식으로 다른 가상화폐와 함께 이제 거래되는 통화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오스가 달라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뭐 원도 있고요 유로도 있고요 많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통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차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석해드린대로 일단은 트레앵글 패턴에서 위로 올라가는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위로 올라가는 만 레벨까지 올라가는 이오스의 움직임 반대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4000레벨에서 5000레벨을 마지노선으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지만 하나 둘셋 트리플 바텀을 만든 후 위로 올라가서 가속이 붙어 만 레벨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이오스의 움직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